많은 것이 변했다 개인 물건도 챙기고 손도 야. 자주 씻게 되고 격. 적절한 거리 유지 야왜 맨날 집에 갔는데 어. 오늘도 집에 갈 거야? 친구도 해지. <웃음> 아니 친구는 안 바뀌었어요 많은 게 변했어도 말이야. 친구는 친구예요 너,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변화 속 변치 않는 마음